단독, 전원, 타운하우스 아, 다 비슷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겨?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아내는 여전히 헷갈려 하더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단독주택부터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주택법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쉽게 말해 한 집에 한 가정만 들어가 사는 집이죠 옛날 초가집부터 달동네 스레트집 또 럭셔리 별장과 전원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그 안에 전원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전원주택은 이 단독주택의 일종이구나 하고 넘어가려니까 이 뭔가 좀 아쉽죠 뭔가 좀더 특징적인 게 있을 것도 같아서 네이버를 뒤져봤습니다 아 농경지나 녹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녹색이 많이 보이는 집을 말한다 다른 사전을 더 볼까요 아 도시가 아닌 전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위두 내용을 합쳐보면 시골에 있고 논이던잔디던 뭔가 푸른 게 많이 보이는 단독주택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알고 전원주택 이 단어를 딱 보니까 어디선가 스물스물 전원일기 배경음악이 들려온 것 같죠 이 전원주택이라는 단어 이렇게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의미 더 알기 쉽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 더 이번엔 타운하우스의 뜻을 알아볼까요? 구글링으로 알아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집이다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요 왜 비슷하냐? 보통은 한 개의 시공사가 통으로 맡아지어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이죠 얘네들은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단독인지 전원인지 잘 모릅니다 좀더 멀리 떨어져서 옆집 뒷집까지 봐야 타운하우스인지 구분이 가죠 여기서 잠깐 타운하우스 이렇게 단독 전원의 동생 같은 형태만 있나요? 아니요 바로 이런 것도 있죠 미국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실제 용어 정의도 벽을 공유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일렬로 쭉 들어선 게 마치 아파트나 빌라 같기도 한데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형태기도 하죠 어쨌거나 같은 시공사가 지어 모양이 비슷비슷한 건 분명합니다 아 추가로 미국이라고 다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이렇게 독립된 구조도 있다 여기도 우리처럼 종류 많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전원 타운하우스 뜻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독주택 한 집에 한 가정만 사는 집 전원주택 단독주택의 전원일기 버전 타운하우스 같은 시공사가 지어 비슷한 단독들이 모여 있는 집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